이게 맨첫 장이에요. 옛날에 개구리 왕이 살았어요. 뒤쪽에 덜렁다크 전용 사슴이 나왔어요. 원래 사슴 이런 필이잖아요. 개구리 왕을 낚아채 가지고? 너네를 다 잡아버리겠어. 했더니 개구리 삼총사가. 하이! 하이! 앙 으아! 으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스트인플레이라는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데모 버전의 퍼즐 게임입니다 카툰풍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 한글 정발이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게임플레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언어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컨트롤라! 컨트롤라 추천이라고 써있군요 오케이 컨트롤라 연결완료 고! 그건부터가 좋아 <웃음> 애니메이션 그래픽 살짝 그 노이즈가 있네요. 노이즈라기보다 필터 애니메이션 필터. 응? 뭐지? <웃음> 귀여. 뭐야? 영상이 아니라 게임 플레이인데요? 이거 제가 조정하는 거예요? 랄랄랄 어, 엄청 자연스럽다. 달리기는 없고 아, <웃음> 대박 어이 그래픽이 너무 이쁜데? 역대급인데요 이때까지 제가 했던 게임 중에서?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 보는 것 같다 뭐야 이거 뭐라하노 이리 오라는 걸까? 이 예, 참고로 외국어가 아니라 그냥 가상의 언어예요 언어가 없어요 <목소리> 뭐야 주인공 목소리 너무 좋다 그죠 에? 귀여. 어, 뭐야? 낙서가. 오. 마법의 거울인가? 인벤토리 Y 키를 눌러서 인벤토리 열수 있고. 뭐지? 어? 오? 오. 오. 잡아. 저 정도면 거의 루피 아니에요? 팔이 막 쭉쭉 늘어나네 역시 카툰 원하는대로 쭉쭉 늘릴 수 있지 에? 오 나이스! 바로 켰어 쉽죠? 아귀가 좋아해 오, 아, 야, 근데 진짜 그래픽이 너무 이쁘다. 표현이. 오, 나이 게임 정, 정발되면 정꼭 사야겠다. 진짜. 너무, 너무 내 스타일인데요? 열쇠가 필요하다. 음응 응. 커피는 근데 왜 들고 있는 거야, 너? Lost in play. 아 더러운 아저씨나비었어저 글자가 더러워 짜증나 로스트인플레이하니까 로스트인 비보가 생각나네요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지금 이 분위기와는 정말 정말 상반되는 초무서운 공포게임입니다 오잉 아하 이 X자가 적혀있는 컵이 아니면은 티파티에 참여를 할수 없나봐요 난, 난 쌉가네. 오! 오! 뭐야, 선물로 열쇠를 줬어? 다시 돌아가래요. 오른쪽으로 더갈 수가 없어요? 방금 가고 싶었는데. 오이 어, 예. 신나니까 기분에 따라서 이동속도가 증가해요 이동속도 버프 아, 좀 열쇠 왜왜잘 못들어가 드어 아, 아 이해했어. 뒤쪽에 다른 문양이 지금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인가? 아니야? 파란색 문양이 지금 훨씬 넓은데. 아, 그냥 빨간색으로 다 맞추면 되는 거구나. 음. 음. 아니, 님들, 왜 이렇게 똑똑해요? 짜증나게? 난 방금 우연의 일치로 맞췄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짜증나. 장작들이 더 똑똑해 나보다. 물 뿌리게. 라라라라라. 뭐야, <웃음> 저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웃음> 아이템 받으러 온 거였어? 어, 그렇군요. 물 뿌리기를 줘? 잠깐만요 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니 커피 건전하네 어물 중요하지 여러분 물 지금 한 잔씩 빨리 마십시오 오, 뭐야, 아, 역시 평범한 물이 아니었네. 아, 뭐야, 꿈이었어! 설마 데모 끝난 거 아니죠? 어. 뭐야. <웃음>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강도가 들었나. 커튼을 칠수 있나 봐요. 촤아. 아, 목소리 너무 내내 내 스타일이다. 너무 귀엽다. 태엽을 얻었어요. 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마... 기아... 나 자기 똥꼬 할거 있어. 짜증나, 더러움 고양이 실제로 저렇게 똥꼬 안 하는데, 그냥 배를 할지 저자세로... 음. 배터리... 태엽... 그리고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위에 있어요. 배터리, 는 아마 여기에서 얻을 수 있겠죠? 어, 뭐야! 머리, 머리, 불, 불, 불! 머리가 뭐, 무슨 강철 양모로 돼 있어? <웃음> 안 타는데? 발판? 오케이. 위로. 아니, 잘못, 잘못 눌렀어. 올라가. 어! 오우. 오케이 세 개의 도구를 다 얻었고 이제 자병종..을.. 고쳐서 저 인간을 깨우는 게 주된 목표겠죠 다른 걸할수 있는 건 없네요 일로가 임마 드라이버로 뭐야? 솥. 솟, 솟 따주고 배터리 꽂아주고 왜 왜? 아 돌? 어어 어, 어, 어떻게 돌려? 아 Yeah! e a 그리고 얘한테 이제 조져주는 거죠. 지금이야! 아! 내가 열심히 고친 걸. 다시 잘줄 알았는데 일어나긴 하네. 히키코머리야? 사춘기야? 알고 보니 내가 엄마라던가? 아 뭐야 강아지 귀여워. 아니 이게 카툰 그래픽인데. <웃음> 약간, 그, 인게임과 영상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서 내가 이게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건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진도 귀엽네. 나갈 수 있네? 볼수 있네? 웬만한 게다 상호작용되는군요. 이게 맨첫 장이에요. 옛날에 개구리 왕이 살았어요. 뒤쪽에. 덜렁다크 전용 사슴이 나왔어요. 원래 사슴 이런 필이잖아요. 개구리 왕을 낚아채가지고, 너네를 다 잡아버리겠어. 했더니, 개구리 삼총사가, 으아앙 <웃음> <웃음> 역시 덜렁다크의 사슴은 최강이죠. 왕을 데리고 가서, 묶고, 개구리 삼총사 중한 명이, 엑스칼리버를 찾자. 잠깐, 뭐야, 이거. 만들어야 돼? 종이박스, 가위, 크레용, 괴물 완성, 와! 아, 괴물을, 상황극 하기 위한 괴물을 만드는 거구나. 나이라고 써있네. 어어어. 어. 이, 이 괴물을 이렇게 만들자. 오케이. 어, 여기, 마침 음 딱, 크레용이. 아주 이쁘게 잘 있군요. 열쇠가 필요해요. 시계. 저, 추, 추라고 하지? 시계추. 시계추를 찾아서 넣어, 뭐야. 맑을 수 있어 자고있나 봐 어떻게 해, 해 결을 해야되지? 부금을 바꿀수도 있나봐요?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건 없고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어 이걸로, 강아지를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일어나면은 배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 딸라딸라그 양이 뛰어노는 것처럼 보인, 들리나봐, 저게. 어, 뭐야, 갑자기 퍼즐? 응? 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미는 건가 보다. 이렇게 푸시푸시 자, 뗐구요 이 전으로 돌리려면 어떻게그런 그런거 없나? 완전 초기화해야 되나? 양을 X에 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위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아! Yeah, 바이바이! 깼다! 좋은 꿈을 꾸었어 이제 쟤한테 말을 걸어보자 음? 아직 안되는건가? 깨는데는 성공했지만 뭔가가 더 필요한듯? 이거 강아지들의 최애템 미쳤죠? 이거 절대 가만히 못 있지. 아, 하, 어, 하하하하. <웃음> 아니 저 정도면 좀, 어, 뭐야 깜짝이야. 뼈몇개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아,뭐야 머리 귀여워 아이,게임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다 너무 귀여워 으잇 고양이 깼다 아니,이런 미디어 때문에,어? 편견이 생기는거라고 우리 뽀고랑 봉남이 얼마나 잘 지내는데 고양이랑 개는 전원지간이라는 그 인식을 버려야 돼. 둘이 사이 엄청 좋다고. 삼동이랑 뽑고? 삼동이랑 뽑고도 이제 다 적응했어요. 서로, 서로 이제 그냥 누워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어? 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귀여운 여자를 두고? 나였으면 같이 하루 종일 놀았다. 뭐야! 아아아 아, 박스 잠깐만 또, 또뭐 필요하다 그랬지? 크레용이랑 가위였나? 응, 응. 응, 응.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저 친구를 꼬드길수 없어요 한번 볼까? 힌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네. 힌트 한번 보자. 조... 어, 뭐? 이 다음 장을 보려면은 한번더 켜야 되나?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뭔가, 뭔가 신발이 있는데? 저 오른쪽에 신발 한 짝이 있잖아. 저이 다음 장을 어떻게? 해보... 말을 계속 걸어서 귀찮게 해보자. 아, 귀찮게 할수 있네. <웃음> 어, 뭐야. 아, 얘가 이거 등지고 있었어? 너안 불편했냐? <웃음> 엄청 불편했을 것 같은데. 자, 시계추를 얻었고. 오 맞. 정각으로 맞추면은 뻐꾸기가 나오겠죠? 뭐지? 힌트가 있나? 한번 보자고. 사진에 시계가 아 뻐꾸기로 나오는구나. 무슨 이런 개 같은 시간에 나와. <웃음> 사기잖아요 다.. 다섯.. 다섯.. 5시 45초야? 다섯 시 45초? 됐다 왜 열쇠가 저기있는걸까요? 게임이니까 뭐 깊게 생각하지 맙시다 열쇠 예야 yeah. 합입! 후! 가위. 좋아. 이제 만들어 보자고. 동생이랑 같이 만드나? 아, <목소리> <목소리> 소리 봐. 귀여워. 방황극 하는 거지. <웃음> 진짜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 아니지? 어? 뭐야? 헉? 우리 이제 트럭에 치이고 이 세계 가는 건가? 아, 이때 탁그 눌러야 되는구나. 소리 귀여워. 아, <웃음> 몰입. 너무 몰입해서. 과몰입, 과몰입. 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방금 나왔던 그 문이 그냥 상상이네. 우리가 몰입한 거네. 이 상황을. 아, 귀여워. 우리가 진짜 막이 세계로 갔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노는거야 이렇게 와 이게 영상이 아니라니까? 방금 나무에서 나오는 것도 내가 컨트롤 했어 안경이 안보여서 아니 눈이 안보여서 안경을 달래요 이 버튼 뭐야? 저건 뭐지? 손이 안 닿을거 같은데? 이건 뭐야? 나무 수액? 끈작 끈적. 어 괴물 저기 있어. 그이시 여기 내 집이야. 여이씨. 같이 좀 삽시다. 좋아. 왜왜 <웃음> 왜 미친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 굳이? 이거 못 가져가나? 오, 오. 뽑으면 소리질러 맨날? 어, 챙겼다, 챙겼다. 쫘악이 뒤쪽에 안경이 있거든? 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오케이. 이걸로 수액을. 촥! 칼다 썼어. 이제 이걸로 뭘 어떻게 해? 저게, 그 괴물의 어그로를 끌수 있는 꿀인가? 수액이 아니라? 이건 뭐야? 에? 오우. 아! 뭐야 저 자식들 밥그릇? 어? 얘네 그 개구리 새쌍둥이 삼, 삼형제, 삼총사 엑스칼리버 꺼내야 되나? 이건 뭐야 근데 통조림을 딸수 있는게 필요해요 캔딱에 그리고 아까 그게 오른쪽 위에 매달려 있었죠? 너무 높아서 모자를 가져갈 수 없고 얘는 렉스칼리버 대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 다른데에 신경이.. 가있는 상태고 밥그릇으로 수액을 떠보자 할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을게 끈적끈적한 수액을 얻었고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줄 수는 없고. 여기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 잠깐만. 저기, 저기에 사고장이 되는데요? 이걸 두고? 어, 나비가 걸렸 귀여워. 아니, 소리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경 가져가고? 오케이. 에이, 안 경사, 어, 그럼 이걸로 이거 바로 가져갈 수 있나? 한번 해볼까? 돼 짧아. 애매하게 짧아. 이거라도, 어. 어, 좋아. 이제 날 도와줘. 할수 있는 게 없어. 어? 아 얘가 와서 도와주나 보다 오 어, 좋아좋아 세대기. 아 안돼? 이건 뭐야? 여기 있어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버튼을 누르면? 뭐른표 어 어그로 끌어 오 고고고 고저 좋아 지금이야 빨빨빨빨빨빨빨 레버 레버 어이 씨 욕하지 말고 어린이 게임이야 너 미쳤어 레 레버 좀 주지 않을래 그걸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끝에 도달 못 하게 해야 되는 거네. 석으로 보라 좋아! <웃음> 왜 빡쳐해! 잘했다고? 오, 승패에 굴복할 줄 아는 먼지 덩이었군요. 먼지 덩이 맞냐, 이게 정체가 뭐였고. 레버를 얻었으니까, 이제. 꾹! 아하, <웃음> 귀여워. <웃음> 생각보다 포기가 빠르네. 저 괴물이. 이제 레버 레버 레버가 아까 저기 여기 있었죠 아주 흥미로워요 어떻게 될지 내려 어 I got it 너 여기 있어봐 안 쫓아오겠지? 어, 저기있네 내려! 지미야! 하차 그렇지! 유후! 이제 그거 줘굿 자, 이제 켄타게를 왼쪽 개구리에게 주면 되겠죠? 좀 줘보지 않을래? 어, 좀 접어 보지 않 을래？어, 벌레 짱많 아？아, 더 <웃음> 징그러워.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징그러워. 빨리 먹 어. <웃음> 오 벌레 한 마리는 탈출했어. 운이 좋군. 자, 이제 두 마리 전부 다 어, 세 마리 전부 다 우리 편. 자, 뽑아 봅시다.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셋! 셋! 이씨. 냐! 오, 내배 찔리는 줄 알았어. 트린다미어 골 되는 줄 알았네. 어우, 깜짝이야. 하하하, <웃음> 목소리봐. <웃음> 좋아, 엑스칼리버를 얻었다. 오, 칼다로는 솜씨가 장난 아닌데. 에? 에? 뭐 어떻게 하라고? 도움! 어그로가 안돼 아래 키를 눌러도 안되고 오른쪽 키 눌러도 안되고 왼쪽 키를 하면은 개구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고 위키 눌러도 안되고 아이템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죠할수 있는게 없는데? 힌트 한번 봅시다 개구리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그로 끌었을 때 빨리 도망가. 아, 아하, <웃음> 귀여워. <웃음> 달려, 달려. 어 온다 괴물. 으아아아 데모 끝났나봐 2022년 여름에 온대요 와 너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재밌는데요? 어, 솔직히 기대 안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진짜 너무 재밌었어 자, 이렇게 재밌게 즐겨본 로스트인 플레이 였습니다. 여름에 정식 발매되면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진짜 너무 재밌었네요. 애들 이 너무 <웃음> 귀엽고 사랑스러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자, 로스트인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